와 엄청 크네 우와, 그냥 한가닥이 오네 반선으로 할려니까 오늘 다시 와서 땄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 100% 느타리버섯이 음, 음, 맞는 걸로 확인이 돼었고요그 음. 어, 댓글에 하양 하양 버섯이요? 어, 그거는 어, 동북아 쪽에만 있고 여기 미대륙에는 어, 자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100% 느타리버섯 100% 야생 느타리버섯입니다 엄청 음. 커요 자 요리해서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깨는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이짬 먹고. 기름, 아, 기름 안 넣어요? 기름 은 나중에 찍어 먹으려고. 음. 그냥 완전 구이네요. 네 버섯구이. 버섯 음. 버섯 색깔 좀 보세요. 우와. 무슨 저똑같애 근데 똑같이 꽃. 어. 한번 드셔봐요. 어? 소금에.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시식하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안전한가? 네, 네. <웃음> 주인, 주인 이거 1 0 0라니까요 100%, 100 느타리라니까요 아, 저는 비디오 찍어야 되니까 나중에 먹을게요 먼저 드세요 보세요 네. 아이씨, 어, 자 느타리 버섯 시식 해보겠습니다 고기 씹는 맛입니다. 고기 씹는 맛. 음. 음, 저희 소고기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요.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아삭아삭. 소리 들려요? 들려. 소리 안 나. 보시라는 거 진짜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래요. 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음멋죠다 멋있다. 나 하나 더 먹. 고 야. 와 빛나는 음. 거 무슨 무서요. 네타리에요. <웃음> 와큰 거랑 <거라> 잘랐어. <웃음> 예. <웃음> 와. 아니, <웃음>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사왔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그냥 딱날 잡았네. 음. 아니, 어째 이걸 굳이 사왔죠와 아니, 지금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공부하네요. 기름도 안 하고. 음, 깻잎 드실래? 네. 거기다 그냥. 깻잎? 아, 참기름에다가 음, 뭐. 참기름하고, 음, 뭐. 참기름하고 음, 고추 한쪄요 소금. 딱딱 이렇 먹었는데요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느타리버섯 음. 이렇게 맛있는거 처음 먹었고 음. 음. 오수하라고한번끝 <웃음> 일단은 자, 이렇게 찍었어요 예. 야생 느타리버섯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서 느타리버섯 네, 그래. 처음 먹어봐요. 귀한 음. 예, 버섯 먹게 해줘가지고. 아우,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웃음> 음. 바이슨도 느타리버섯 먹습니다. 뜨거워서 조금 뜨거 <웃음> 어, 저는 웬만하면 이런 풀 같은 거잘안 주는데, <웃음> 한번 먹더니, 얘가 너무 입맛을 들였어요. 음. <웃음> <웃음> <멋진 웃음> 오 마이 갓. 정신없이 먹네요. 쑥쑥 들다니 너무 크다. 네. 지금 얘 때문에 새로 구웠어요. 두 개를. <웃음> 고기보다 더잘 먹어요. 그냥 순식간에. 얘잘 먹는 거처 봤어. 제가 고기 줄 때보다 더 빨리 먹는데요? 그러게, 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잘 먹는 거. 어. 사실, 이 느타리 맛이 고기 맛하고 똑같아가고똑같다더 어? 예. 좋은 거 같아? 예. 네. <웃음> 예, 고기 맛보다 뭐더 맛있네. 예, 맛이 너무 그렇죠? 좋아서 아이고, 너무 맛있고, 안 돼요. 끝눈눈봐눈좀봐 바, 바. 음. 지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손질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씻어서 어, 볶아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웃음> 랬는데요 와이프가 일본 여자야 아, 벌써 나 이제 보이게. 어. 느타리버섯 따갖고 왔거든요. 오늘 느타리버섯하고, 어, 돼지고기, 삼겹살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제가 지금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깻잎이에요, <웃음> 이거는. 자, 됐어요. <웃음> <웃음>